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웃음> 7년차 보육교사 장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동보육과에 재학 중인 1학년 김주환입니다 응, 저도 같은 과에 진학 중인 2학년 이재영입니다 참 예쁘세요 참 귀여우시고 어, 예쁘세요 잘 어, <웃음> 알고 있어요 예쁜 거 <웃음> 제가 학교를 졸업한 게 2014년인데요 이렇게 학생분들을 만나니 옛날 생각도 나고 풋풋합니다 저희도 음.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를 어. 먼저 경험하신 선배님이시니까 네. 궁금한 것도 많고 네네. 이번에 재미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진짜 되게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두 분은 아동보육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음. 원래 직장생활을 하다가 학교에 다니게 됐는데 그 제가 바깥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음. 근데 아이들이 되게 이쁘고 그걸 인솔해주시는 선생님이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아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된다면 아 진짜 행복하게 살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동보육과에 지원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어떤 직업을 할지 아직 결정 못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 과는 어떠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과가 저한테 적성도 잘 맞을 것 같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과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어, 그렇군요 남학생이 아동 보육과를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학교에 남학생이 많이 있나요? 많이 없어요 음... 저 포함해서 남학생이 3명밖에 없거든요 이제 입학하기 전에는 이제 수업이 이제 아이들 상대로 하기도 하고 이제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근데 막상 이제 학교를 다녀보니까 학교에서 이론 수업 밖에 안 해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웃음> 그렇지 그렇지 진짜 생각보다 그 법에 관한 것도 많이 배우고 야외 수업을 했을 때는 벌레를 무서워하는데 벌레도 너무 많고 너무 덥고 그래서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학교를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과대, 부학회장, 학회장, 부장, 과탑까지 안 하신 게 없네요 어, 네. <웃음> 제가 잘하기보다는 거의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에 관련해서 저에게 궁금한 거 있으시나요? 저 실습에 대해서 음. 궁금한 게 있는데 음. 제가 아직 실습 나기 전이거든요. 아하.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못하면 이제 막. 어, 선생님 학교에서 뭐 하고 오셨어요그러거나막 공부 안 해셨죠? 이말 들을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어, 저도 그런 소리 들었죠. <웃음> 음, 저도 똑같이 음. 비슷한 걱정인데, 저도 아직 실습을 못 나왔거든요. 네. 근데 실습을 나갔을 때 제가 좀 아이들이 봤을 때 무서워 보이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 어, 제가 화좀 진해서. 네, <웃음> 어, 그래서 실습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실습을 가게 되면 지도교사를 도와주려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어, 알아서 척척 보조의 역할을 해주신다면 이것저것 알려주실 거예요. 그 지도교사의 좋은 점을 쏙쏙 가져와서 내 것으로 소화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현 실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학년이면 취업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저도 이제 그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음. 면접을 볼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이 많아서 면접을 볼 때는 딱한 가지 매력을 어필하면 원장님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네. 남자이다 보니까 이제 뭐 남자 선생님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음. 어떨지 남자 보육교사는 취업률이 높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체력이라든지 여자 선생님과 다른 역할을 또 잘할 수 있거든요 꼭 어린이집 교사가 아니더라도 유관 기관이나 사업체 등 관련 분야의 취업도 가능하니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교재나 교구 정 많이 만들지 않나요? 어, 진짜 많이 만들어요 근데 되게 재밌긴 한데 음... 한두 개가 아니라 진짜 항상 만들다 보니까 음... 좀 힘들기도 한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교구 만들고 시간과 공을 정말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교구를 만들 시간이 나지 않더라고요 학교랑 현장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거기 가서 알았군요 어. <웃음> 거기 <거의> 가서 알았어요 <웃음> 그리고 처음 취업해서 신학기를 맞았을 때 저는 당연히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학기라 모두가 다 바빠요 그래서 저 혼자 제 반을 운영해야 된다는 점이 힘들었어요 이런 점은 꼭 기억을 해서 첫 출근을 할때 철저하게 스스로 준비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걱정이 되는 게 네. 아이들이 되게 이쁘긴 한데 어. 제가 순간 화를 못 참고 욱하거나 어. 저도 모르게 어. 편애를 하는 음.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서 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나도 모르게 편애를 할수 있어요 그것을 얼른 깨닫고 그 순간만큼은 아이에게 친절하고 또 다정하게 대한다면 아이가 선생님의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아예 편애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 실수로 인해서 아이가 다치거나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반에 위험한 환경이나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 아이가 다치게 된다면 원장님께 보고를 하고 부모님께 상황을 잘 설명드려서 안심을 시켜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또 항상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는 것도 신경 써야 하시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안전 관련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간 되실 때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린 시절 기억은 평생을 간다고 하잖아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들에게 애정을 알려주면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한테도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어른으로 자랐으면 좋겠고 그런 거를 좀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무 멋지십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이제 아이들의 좋은 길로 인도하고 아이들의 좋은 롤모델이 되고 싶어요 오 너무 멋지시다 <웃음> 우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그래도 이제 유익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뭐 어디에다 물어볼 수도 없었는데 직접 선배를 만나서 여쭤보니까 되게 즐겁고 되게 좋은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저의 학창시절이 떠오르는 시간이어서 정말 즐거웠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즐거운 일이 될수 있고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나중에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일을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즐겁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후배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